우리야, 이제 절대 다치지 말자. 너무너무 힘들었지? 세상에. 힘들어서 어떻게 견뎠어? 응? 어? 어. 별거 아닌 거예요, 그렇게. 세상에. 근데 다리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, 밴드가? 응. <웃음> 발바닥 모양이 있네. 보통 사람들은기에서면 여기다 막 사인도 하잖아, 그지? 아, 입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. 음, 좋게. 아, 선생님, 감사합니다. 해야 돼. 간호사 선생님들도 너무 잘 봐주셨고. 선생님들 말잘 듣고 있었지 응? 응? 그랬어? 가좀 예민해진 같 착해. 수고했어. 이상에 우리 두부 열살인데 10년 최대 고비였다 진짜. 아유.